저라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음식은요, 어, 인스타 하다가 광고하고 있는 품목이길래 한번 사봤는데 궁금해서 어, 이 불꼬막장. 이게 좀 굉장히 매운맛이 좀 맛있게 많이 난다고 광고에서 혹시 본 적이 있거든요. 어떤 분들은 뭐 불닭볶음면보다 맵다. 얼마나 매운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가격은! 양념꼬막장은 7,900원. 불꼬막장은 1,000원 비싼 8,900원. 그리고 이두개 가지고 배송비는 따로 있더라고요. 배송비는 3,500원 따로. 그리고 꼬막은 100% 국산은 아니고, 한 새꼬막 한 50% 정도 있고, 나머지는 또 수입으로 채워진 거같네요 얼마나 한번 밥, 반찬으로 좀 적합한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 양념 양념고막장 그리고 여기 위에 청양고추 이거 좀, 아 이거 좀 빨갛구나 이게 음. 이거는 제가 불고막장 어, 매운맛 오케이.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먹어보기 전에 일단은 네, 촉촉함이나 이런 건 그냥 꼬막장이 좀더 예, 많게 느껴져요. 그리고 이 불꼬막장은 양념이 일단은 뭐 붙어있는 양념이 되게 많고 촉촉함은 좀 덜한 것 같아요. 음, 요거는 단맛이 좀, 나, 좀 나요. 달큰하면서 짭짜름한게 일반 꼬막장 불꼬막장 이번에 한번 먹어볼게요 음. 아, 처음에 입에 넣을때는 그렇게 맵다는 느낌 안드는데좀 서서히 오는 청양고추 느낌처럼 음, 은은하게 좀 뒤로 매운게 오는데 근데 많이 맵진 않은데? 적당히 밥에 즐기기에 적당한 그 매운맛? 음, 이 양념은 좀 밥에 살짝 비벼가지고 먹어도 괜찮겠어요. 밥한 숟가락 이렇게 탁 떠가지고. 음. 음. 그냥 꼬막장의 단맛이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살짝 매끈함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양념 자체그 맛이나 이런 게 이쪽으로 손이 좀더 가는 것 같아요 좀 매운 쪽으로 나좀 아, 단맛이 좀 많다. 음식에 이렇게쏙 단맛 나는 것좀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. 근데 뭐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저는 단맛이 좀 덜한 불콤하게좀더 만족스럽습니다. 음, 은은하게 좀 매운맛도 좀 가고. 근데 그렇게 엄청 많이 맵진 않아요. 이것도 이제 이거에 비해 여기 단맛이 좀 덜하다는 거지. 음, 단맛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. 아잘 어, 먹었습니다, 여러분들. 어, 매콤합니다. 매콤하고 좀 매운 맛이 납니다. 근데 난더 엄청나게 강한 매운 맛을 좀 먹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고 식사하실 때 이렇게 청양고추 정도는 좀 좀뭐 기분 좋게 즐기신다, 그 정도의 매운 맛을 좀 원하신다라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불고막장 말고. 이 그냥 꼬막장 같은 경우는 입맛은 여러분들 다 이제 주관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맛이 많이 나는 음식은 썩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단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한테는 조금 추천하기 어려운것 같고 좀 달큰한 그 맛이 나는 것좀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려도 될 그런 맛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쌤임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